나, 홍수환네 번이나 넘어져서도 다섯 번 일어났었지. 이 주먹으로 세계 챔피언 꽤나 먹었었지. 홍수완, 나 챔피언 먹었어. 그리고 지금은. 나, 박철순, 불사저와 같았던 야구 인생. 97년 마운드에 입맞춤하고 그라운드를 떠났었지. 그리고 지금은. 나 이창환, 젊은 미소가 아름다운 청년, 권하들이었지. 그리고 지금은? 나 이문식, 철저한 자기관리로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나. 한때 거시기로 이름 꽤나 날렸었지. 그리고 지금은? 막내야, 해 예. 아직 <웃음> 멀었니? 아. 아, 러니까뭐파라수키하고 복싱하는 사각이니요, 여기가. 여 도깨비시장이디. 자, 전 야, 왜대형해사없나이 아, 이게 다 여기 시장에서 어. 파는 겁니까? 여기가 와. 기가 막혀 보여요. 음, 형님, 차피 여기 있습니다. 어, 어, 어, 어. 자, 여기다 님 어, 북곡 도깨비 시장 공영주차장에 박진키 있어요. 아유 네. 공영주차장. 아또뭔 뭐 시장에 공영주차장 네. 어, 이 있어요. 이 여기가 퍼벌라게고시이야구마이 이게 북옥 도깨비 시장이구만 여기가. 도깨비는 안 나올 텐데. <웃음> 어때 주차장은 어때요?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. 아 여기 와, 주기시장 주차장도 있고 주차장이 너무 편의, 좋아 어, 너무 편의 좋아 편의가. 음식도 맛있고 근데 여기가 싸고 무고 도로시장도 경차 파킹장은 또 따로 있어 따로 있어 뭐 배려도 다 하고 경차는 경님만고는 관계 없잖아 요난주차지 <웃음> <웃음>